아, 해변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호텔을 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아 여기 수정궁 해질. 아, 여기 뚱 할머니 순두부 집인데. 이곳은 미트컬처 레스토랑 디오솔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바로 저 앞에 왼쪽입니다 사라로 서라고 쪽기 보시면은 도로변에 보여요 여기 강릉 갱포대에 있는 곳이고요 이층에서 여기 아래 볼수있 주차장하고 아래 대나무가 이 보면은 석함해요. 자 여기는 율곡 이 선생의 겐덕 사이가 있는 동상 앞입니다. 강릉 가볼까? 길 건너에서 세인트 존스 호텔 에외관을 잡았습니다. 왼쪽 끝 부분이 외부 주차장 B 동 A 동 그리고 바로 앞에부터 여기 객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측면에 세인트 존스 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세인트 존스 호텔의 아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아 세인트 존스 호텔의 옆면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사이로 쭉 들어가서 아, 호텔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별관이고요. 이쪽은 호텔 이제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세인트 존스 호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여기 프론트가 나오고요. 아, 인자 한간에 체크인 다 끝났나 봐요. 여기 이제 스테이 하면서 체크인 하는 곳이고, 여기 프론트입니다. 아, 엄청 바빴었는데, 지금은 체크인 다 끝났나 봐요. 저기는 셀프 체크인 할수 있는 곳이고, 2층에서 1층으로 에스칼레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타다 보니까 에스칼레이터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프론트 에스크는 왼쪽에 있네요. 스기 셀프 체크인 하는 곳이고, 프론데스크, 콘시어데스크쭉 있습니다. 여기 로비입니다. 쭉한 건, 벤딩 머신이 플로어에 있어요. 자판기, 어메너티에. 자, 야밤인데, 테라스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션뷰의 객실은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바로 앞에는 파인풀, 파인타워가 있습니다. 오션뷰의 객실에서 바라보는 강문해변의 모습입니다. 해변을 따라 산책길이 있고 아, 해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나오면서 호텔을 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객실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사이즈 베드가 놓여있고 바닥은 마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은 듯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티 테이블 하나에 의자 하나 정도 어여 있습니아 오션 부부 되는데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아 엄청나게 크네요 여기 수영장이 저쪽에 있고 바로 바다입니다. 바로 앞에는 솔밭이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쭉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영장이고요. 수심은 1 1 m 정도 됩니다 멋지네요 m 뚫려서 하늘이 다 보여요 바다도 바로 앞에0 보이고 이곳 세인트0 0 호텔은 강원도 강릉시 창0로3 0 7번지에 있으며 2 0 1 8년도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호캉스 호텔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호텔입니다. 객실의 형태는 룸타입 별로 더블이나 트윈이나 스위트 룸으로 나뉘어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 따라서 오션뷰와 시티뷰로 나눠집니다. 오션뷰의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객실 내에는 기본적인 어메리티어들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객실과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캉스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유명한 호텔입니다 강릉의 강문 해변입니다 여기 공룡 주차장이 있는 곳이고 바로 앞이 해변입니다 야경이고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여기 3,4,6 커피스토리가 있고 바로 앞에 측면에 3층짜리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 친절이 맛있는 수정궁 횟집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쭉 카페들이 있네요. 강릉 강문해변의 야경입니다. 저 밑으로도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아,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그래요. 멋있네요. 이제 가운데 여기 몰고 올 거예요. 파도 올 거예요. 엄청나게 파도가 크게 들어옵니다. 조각작품이에요. 몸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아까 왔던 것보다는한 10m 뒤로 물러났는데도 점점 파도가 그세지고 있어요. 아요 어, 앞에 요큰 파도 올 거요. 자, 이 중에 하나, 신선한 맛이 바다를 삼킨다의 예. 수정궁 횟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동해에 왔으니까, 오늘 수정궁 횟집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창예로 350번 길이 있는 수정궁 횟집에는 모든 메뉴와 단품 메뉴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스키다시라고 할수 있는 식전 뭐, 요리는 아주 푸짐합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식전 요리로 이미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메인 요리 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운탕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모둠회는 8만원에서 15만원 정도고 수전궁 스페셜은 13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됩니다. 수전궁 스페셜에는 도미, 광어, 우럭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미와 광어 두 개를 묶어서 중대 턱으로 할수 있는데 가격은 15만원, 20만원, 25만원 정도 되고 도미와 우럭이나 도미와 강어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강문해변 제1공영 주차장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음식에 맛도 있지만 특히 직원들이 아, 아주 친절한 곳입니다. 음식에 맛도 맛이지만 직원들이 아주 친절했습니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미트 컬처 레스토랑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단체 이용이 가능하나 사전에 100% 예약을 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쳐다보면 그냥 허름한 2층짜리 건물 같은데 내부로 들어서면 아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일반 레스토랑 보다는 바 아, 분위기가 드러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의 주요 메뉴로는 미트와 피시라고 하리는 뱃살이라는 레스토랑인데 생크와 피시가 가능한데 약간 독특한 분위기예요.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하게 분위기가 해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이곳 미트컬츠에서 주문해서 먹어본 곳으로는 짙은 오렌지색, 의 과일향이 나는 소주 나무맥주와 골뱅이 에스카르그와시저샐러드 안심 스테이크, 스테이크 머시룸 리조또, 와 새우 듬뿍 파스타와 감자튀김 등 다양하게 주문을 해 왔습니다. 주문한 음식 중에 남긴 음식이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맛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다시 강릉을 찾는다면 이곳 미트컬처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네도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분위기도 독특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강릉시 난3 1 4 2의 1층에 있는 뚱할머니 순두부입니다. 동할머니 순두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들어가는 길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차들은 이렇게 파킹을 하시면 됩니다. 정원이 이쁘게 잘 가꿔져 있네요. 동할머니 순두부. 잘 다듬어진 정원이 있는 동할머니 순두부. 식당의 바로 앞에 1여 대의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의 주메뉴는 흑임자 두부구이와 두부생선구이 두부보쌈정식 순두부백반생선구이가 17,000원에서 2만원정도에 형식이 있어있습니다. 오늘 주문한 메뉴는 순두부전골생선구이와 순두부보쌈정식입니다. 생선구이하고 순두부하고 여기 보쌈하고 이게 정식으로 나온거예요 정식. 라임 봉 라임 봉조금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도 있고 가자미네. 가자미 하고 저기 수육. 다음은 디어 솔로 디저트 카페입니다. 디오슬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바로저 앞이 왼쪽입니다. 디슬 디저트 카페는 강원도 강릉시 난슬의로 78번길에 있으며 유럽풍 스타일의 디저트 카페로서 넓은 주차장을 가진 아주 대형 카페입니다. 디오슬로 여기 카페입니다, 카페 디오슬. 이곳 디오슬로 카페는 북유름풍의 대형 디저트 카페입니다. 주차를 거의 100대 정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주차장과 건물조 T차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2층 건물이 쭉 1층으로 앞으로 쭉 나가는 형태입니다그 옆으로 파라솔을 올려놓은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짙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디오솔로 디저트 카페에는디오솔로 라떼, 그린솔로 라떼, 오토라떼, 빨미까레, 시그니처 라떼 등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내부의 분위기는 외부와 아주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순포항길에 있는 테라로사 사천점 카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강문해변에서 경보해변까지 쭉 이어지는 해변과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이어지는 도로에 맨 끝자락 부분에 있는 테라로사 사천점 카페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은 소나무로 우거진 숲속에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근처에 들어가면 은 벽돌 구조에 넓은 큰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테이블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테라로사 커피는 강릉에 본점을 둔 테라로사 커피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바깥지구 안으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로사의 메뉴들 여기 쭉 있네요. 테라로사의 다양한 커피 메뉴들이 있습니다. 테라로사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면은 들어가고 여기 카운터가 있고요. 저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 테라로사 커피 4000점은 2900자로 돼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가운데는 뻥 뚫려 있습니다. 천장이 거의 10m 정도 되고 1층에도 테이블이 한 50개 넘을 듯 합니다. 2층에도 많은 테이블이 있고 바깥에는 파라솔로 숲속에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선물용과 홈카페용 테라로사 드립백과 원두 제품들도 판매를 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아, 가격은 아,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됩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에스프레소 마카또 에스프레소, 아, 에스프레소 장단아닌데 천장까지 거의 막다 장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카운트에서. 뻥 뚫렸어요. 층에서 여기 아래 보시고 주차장하고 아래 파라솔에다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이네요 코테라로서에서 나오는 핸드드립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판타 무사라와아이오피아의 첼베사와 콜롬비아 프로레스와 페루의 텔리시아 로하스가 있습니다 강릉 브랜드도 나옵니다 파이와 케이크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멋진 곳입니다 강원 강릉에 오죽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성인은 3,000원. 네, 오죽헌 이곳 여기 5만 원권하고 5,000원권. 모다 주인공. 여기 오죽헌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일공로 3139번 길에 있는 오죽헌은 보물 제165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나무가 이쁘면은 시큼해요. 보통은 초록색이잖아요. 아, 뭔가 독특합니다. 대나무도 여기 구용정입니다. 여기 구용정 아, 잘 가꿔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열곡이 선생의 겐덕 사이가 있는 동상 앞입니다.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일곡이 선생님이 사임당 빛의 일기 라고 되있습니다 역사이 고장 아우 뜨거워요. <웃음> 이거는 오죽헌에 있는 배롱나무 인데 나이가 한 600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됐네요. 한번 볼게요. 아... 600살 된 넘은 베롱나무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납니다. 아, 그래도 지금 꽃이 이쁘게 잘 피었네요. 자, 오른쪽에 베롱나무 있고, 바로 여기에 율곡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소나무, 율곡송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여덟 곳을 선정하여 보았습니다. 호텔로서는 세인트 존스 호텔로서 호캉스 호텔로 아주 유명합니다. 휴식을 할수 있고 바로 옆에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으로는 강문해변과 경포해변을 들수 있습니다. 1 0 k m 에쭉이어지는 소나무숲길이 아주 드라이브하기에 좋습니다. 햇집으로는 수정궁 햇집과 식당으로는 미트클처와 뚱할머니 순두부 집입니다. 카페로는 디오슬로와 테라로사 커피 전문점입니다. 오즈콘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